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제목에서도 보셨다시피 제가 가지고 있는 코트들을 몽땅 가지고 나왔어요 음, 원래 제가 구입한 코트도 있고 예전에 구입을 했던 코트도 있는데 제가 이 코트를 왜다 몽땅 꺼냈냐 구성이 지나면 더 세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바로 코트를 구매를 할 때인데 근데! 밥도 공짜라고 아무 밥이나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코트도 싸다고 무조건 사면 안 됩니다 오늘은 제가 저의 실패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코트를 구입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혹시 아직 좋아요랑 구독 안 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먼저 부탁할게요 자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해 볼게요 Let's start! 제가 사실 코트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한 다섯 벌 정도 있는데 어? 많은 건가? <웃음> 이 중에서 절대 사지 말았어야 할 코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짜잔! 바로 이 코트인데요. 스위드 스타일 자켓의 그런 코트예요. 몇년 전에 샀지? 엄청 오래된 코트인데? 이 코트는 제가 2013년도인가 2014년도에 백화점에서 세일하길래 구입한 코트거든요. 그렇게까지만 엄청 비싸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결코 싸지 않은 금액에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거든요 이 코트가 보시면 색감이 되게 예뻐요 이렇게 트레이드 방식으로 조직감이 있어서 굉장히 클래식하고 굉장히 깔끔하고 정장 스타일의 그런 코트예요. 코트 이렇게 보면 굉장히 괜찮아 보이죠? 근데 제가 이 코트를 다시 입으려면 리폼을 해야 돼요.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일어난 거? 이 부분이 다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이렇게 다 갈라지고 틀어지고 다해졌습니다오막 뚝뚝 떨어져. 사실 요즘에 이런 디자인 찾기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만약에 이 코트처럼 여러분이 마음에 드셨는데 보니까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다 하신다면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코트의 단점 또 하나는 바로 기장감이에요 제 키가 1 6 1인데이 코트를 입으면 굉장히 키가 애매해 보여요 코트 기장이 완전 짧거나 완전 긴게 아니어서 오히려 다리도 조금 더 부각되어 보이고 더 키도 작아보이고 다리가 짧아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코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 굉장히 보슬보슬하게 털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진짜 잘 뭉치더라고요 팔 이렇게 하면 잘 쓸리는 부분 가방이나 이런 거 닿았을 때 쓸리는 딱그 부분이 정말 보풀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진짜 보풀제거 열심히 하면서 입었던 그런 코트거든요 이 보풀이 조금 잘 일어날 수 있는 재질인지 우리 좀 많이 뭉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제작이 된건 아닌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보여드릴 코트는 제가 나름 저렴하게 샀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저렴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코트입니다 바로 이 회색 코트인데 이거는 제가 아울렛에서 구입을 했어요 8만원인가? 6만원인가? 주고 구입을 한 코트예요 가격에 비해서 모두 68%나 들어가 있어서 나름 되게 잘 입겠다 그냥 막 입으면 되겠다 싶었던 코트였거든요 근데 이 코트도 제가 잘못 샀습니다 날씬하게 라인이 잡혀있는 코트가 아니라 더블 코트랑 밑부분이 에 굉장히 넓어 보이는 거예요 어, 이걸 어떻게 최근까지도 계속 그냥 걸어만 놨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이 코트는 벨트 하나로 제가 코트를 살렸어요 이런 벨트들을 통해서 그래서 기장도 되게 애매하고 품도 되게 애매한 코트를 라인감 하나로 살릴 수가 있더라고요 좀 저처럼 너무 말랐거나 왜소하신 분들은 더블을 입으면 너무 커 보여요 오히려 조금 체격이 있으신 분들이 더블 코트를 입으시면 내가 감추고 싶은 부분을 감춰주니까 더블 코트가 그럴 때 되게 유용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코트의 또 다른 단점은 바로 이팔 부분인데 이팔 부분이 되게 넓어 보이지만 은근히 좁아요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겨드랑이가 굉장히 불편해요 겨드랑이 부분까지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진짜 꿀팁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저렴하다고 해서 그냥 낼름 구입하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세요 분명히 싼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 코트는 진짜 그냥 딱 제값 주고 제가 산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세 번째 코트는요 바로 이 코트인데요 우와 진짜 무거워 어, <웃음> 이 코트는 한참 보이프렌드 핏이 엄청 유행을 할때 11만원, 12만원, 10만원 초반대로 제가 구입을 했던 제품이고요 굉장히 잘 샀다 싶은 코트여서 정말 잘 입고 다니고 굉장히 탄탄하고 여태까지 저는 보풀 제거기 한 번도 안 돌린 그런 코트예요 이 코트에 어마무시한 단점이 있어요 바로 무게감이에요 팔아포 진짜 무거워요. 입고 있으면 막 누가 위로 밀칭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보통 겨울에 옷을 막 껴입고 니트도 조금 무거운 재질들이 있잖아요. 혹여라도 무거운 재질의 니트랑 이 코트를 입으면 하루 종일 피곤해요. 어 정말 피곤한 날에는 손이 안 가는 그런 코트예요. <웃음> 이 코트를 제가 구입하고 입으면서 깨달은 게아 코트의 무게감이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들 무거운 코트가 따뜻한 코트가 아니에요 가볍고 따뜻한 코트 많으니까 그런 제품으로 구입을 하세요 자 그러면 어떤 코트를 사야 현명하게 돈을 쓰는 걸까?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코트는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코트예요 굉장히 전반적으로 화사하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코트였거든요 이 코트는 확실히 비쌌어요 아울렛인가 백화점에서 구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코트를 그 가격을 주고 구입한 건 처음이다 라고 들 정도로 그때 한 30만원인가? 30만원 후반대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이 코트 진짜 따뜻해요 심지어 되게 가벼워요 <웃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코트에 비해서 이 코트가 훨씬 가볍고 따뜻해요 이 코트는 제가 디자인도 마음에 들었었고 컬러도 마음에 들었었고 기장감도 길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살짝 워싱 된 것처럼 이렇게 흰색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마감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라마가 섞여서 그런지 이게 보풀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요즘에 매니저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면 매니저 재량으로 많이 할인들을 해주시더라고요 백화점 같은 데는 코트 구입하실 때이 코트처럼 이렇게 무게감, 색감, 그리고 디자인이나 전반적인 부분들이 다 마음에 드는데 가격 할인이 조금 낮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코트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다 마음에 들고 유행을 크게 타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 진짜 오래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코트는 제가 올해 구입을 한 코트인데요 짠! 바로 이 핸드메이드 코트예요 이 코트는 제가 라이크유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을 한 거고 이 코트 같은 경우는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핸드메이드 임에도 불구하고 안감이 있다는 게전 진짜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핸드메이드 중에서는 안감이 없어서 코트 한번 벗으려고 하면 막털털털 털어야 되고 좀. 없어 보이잖아요 이라이크 라는 곳에서 직접 제작을 하길래 후기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구입을 했고요 얘는 캐시미어 10에 울 90입니다 이제 또곧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핸드메이드 코트를 더 많이 찾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꼭 안감이 있는 걸 구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코트를 꺼냈거든요 가끔 핸드메이드 코트나 자켓 중에서 안쪽에 안감 뿐만이 아니라 패딩, 퀼팅 처리되어 있는 게 있어요 훨씬 더 많이 입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제품들을 구입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괜찮은 가격에 진짜 좋은 제품을 샀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저희 코트를 다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시즌 세일을 더잘 활용하실 수 있는지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겨울철에 옷들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구정이 지나면 진짜 새해잖아요. 여러분들의 2020년도는 더욱더 근사하시길 바라고요.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